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얘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래곤볼 레전드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캐릭터가 뭐 항상 그런거 같은데 맨날 예상치 못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초사이어인 블루 뭐 정식 명칭은 초사이어인 갓 s s 소노공이고이 뒤에 있는 캐릭터가 죽으면 부활해서 바로 저 오른쪽 편에 있는 징조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신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드래곤볼 레전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신캐가 하도 많이 나와서 결정이 없습니다. 결정, 결제 한개저 정도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결정 안에서 그냥 짧게 하려고 녹화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요 캐릭터 뭐가 있는지 아직 못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게 완극이 들어있고요. 찢는, 그 다음에 블루 듀오 아 얘가 또 들어있어요 <웃음>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런 애들 안되는데 초록색 주라고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캐죠 이것도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얘도 신캐네요 익스트림으로 신캐가 있습니다 어? 뭐야 신캐가 꽤 많네요 익스트림 두개나 있어요 일단은 요번에 곱하기 20아 곱하기 20이면 좋겠다 <웃음> 스파킹 확률 20% 그 다음에 획득량 두배입니다 해볼게요 아 어떻게 될까 최근에 신캐가 너무 안나왔는데 어 제발 신캐 나와라 내손 손오공으로 지금 네번째 신캐거든요 이거 안나오면 안되는데 트레임이 조금 떨어져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핸드폰 덱스로 하고있어가지고 좀 떨어집니다 이번엔 뭐 뽑기 결과가 중요하니까 하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네, 세개 뽑기는 실패예요. 괜히 드래곤볼 떠가지고 기대했네요. 벌써, 아 벌써 이제 다 써갑니다. 가봅시다. 진짜 금방 쓴다. 오! 제발! 자, 다섯 개뽑긴데 일단 여기서 손오공이 지면은 신캐 확정이고요. 하지만 소모공은 세단 말이에요. 블루 나와라. 어, 내가 원하는 신캐 블루. 자 이겼어도 일단 스파킹 두 개는 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뭐가 나올지? 어, 뭐로 바뀔까요? 아 이게 왜 나와? 4주년 캐릭터였죠. 아 미치겠네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어 뭐야? 아, 얘가 부활 금지 시키잖아요. 브레이크 금지인데 속성이 하필 파란색이고, 얘는 초록색이라서 새로 나온 애가 얘로 써먹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뭐, 이번 뽑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수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일곱 개 뽑기 한 바퀴 돌리면 끝날 것 같네요. 아, <웃음> 용석 아이. 결정 정말 없고 신캐는 엄청 쏟아지고 죽겠습니다 자 일곱 개 뽑기죠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데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일단 스파킹 하나는 건졌고 어떻게 될까요 자, 소리 밸런스를 위해서 게임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네 개째 스파킹 나오는데 뭘까? 아, 참나. 다섯 개째. 여섯 개째. 일곱 개. 아이, 망했다. 진짜 레전드 하기 싫다, 진짜. 진짜 하기 싫다. 자, 익스트림 이상 뽑기고요. 아, 제발 신캐 좀 먹자, 나. 방송해야 돼! 제발! <웃음> <진짜>. <웃음> 자, 다운로딩이 꽤 많은데요 오! 자, 이거 나올 것 같죠? 레전즈 리미티드가 나올 것 같은 이 설산! 제발 초록색 뒤에 있는 초사인 블루 소노고 나와라 제발 자! 일단 레전즈 리미티드 확정이에요 제발 신캐였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저 이제 신캐 좀 먹게 해주세요. 자, 울브로부터 해가지고 17호 히트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진짜 이제는 히 이제 신캐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제발! 자, 울트라 뽑기가 아닐 때 이렇게 브롤이 나오는 건 기분 좋거든요.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일단. 자...얘가? 예! 제발! 아 씨, 진짜 욕 나오네 아... 이 자식 14성 됐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색 아... 나 진짜 진짜 짱나네요 나와도 하필 저 자식이 나오냔 말이죠 아나 진짜 승질 안내려고 그랬는데 승질 안해 정말 승질 안해 야 신캐 익스트림도 하나도 안 나왔어 아 진짜 레전지 방송 하지 말아야겠다 아 진짜 말, 말로만 말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고 진짜 하지 말아야겠네 요야 진짜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너무해 <웃음> 진짜 너무한데요 아 이제 두번 정도 남았죠 뽑기 아 진짜 아무런 뭐 메시지가 없어요 게임으로부터 아 진짜 진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아 기대가 별로 안돼요 무선으로 연결하니까 되게 끊기네 다음에는 제가 유선으로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제 핸드폰 새로 사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해상도는 좋은데 프레임이 딸리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캐가 안나오는 이 상황이 문제인데 와 진짜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스파킹 20% 확률인데 하나도 안나오냐 10개 중에 하 <웃음> 참나 자 이번에는 불타는 아메크성이고 여기서라도 제발 신캐 손오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힘, 너무 힘 빠집니다 얘 예, 생방송을 안한 이유 알겠죠? 아왜또 나와 얘얘 14성 됐네 <웃음> 자 다섯 개째요와 히어로밖에 안나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마지막 아아 자, 뭐 남았습니까? 500개, 700개 돌리고 끝나겠습니다 아... 500개, 700개 결정 살 돈은 아까워요 야, 안 나오... 안 나오니까 하기가 싫은거야 그냥 나중에 뭐 미션 나오는 거 모아가지고 돌려야겠어요 이렇게 신캐 주기도 너무 빠르고 신캐 없으면 게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언제 한번 날먹하나 싶었는데 날먹은 물 건너 갔어요 이번에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징조 변화는 오공 원하는데 와 진짜 아 뭐하는거야 이게 진짜 열받는다 잠시만요 이거를 가려볼게요 제가 어 가려보고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거 한번 가려보고 뭐 의미가 전혀 없는데 <웃음> 자 마지막이에요 네, 다운로딩 7개짜리 와 폭망 네 폭망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 제가 방송을 토요일날 할텐데 그전까지 미션이라도 나와가지고 모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도 신키 하나 나왔다 레전드 리미티드 아니어도 무천도 살도아 <웃음> 진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천도 살아도 나왔네요 근데 레전드 리미티드가 안 나오면은 아 그나마 그나마 이거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이 자 망할뻔 했는데 그나마 이거 나왔고요 무천도사라도 키워서 여러분들이랑 방송할 때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뭐 길지 않죠 네 뽑기 영상 자체가 결정이 없기 때문에 별로 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교환 한번 이것도 14개로 올렸어 와 얘는 진짜 치사하데 13개였거든요 3개 주는거 그걸 또 14개로 고그 사이에 또 올렸네 자, 티켓, 요거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발, 손오공! 제발. 이거 뭐, 영상 편집 없이 그냥 올레, 올릴 예정입니다. 뭐, 편집할 건덕지도 없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생방송에서 만나는 날에는 신캐가 나와있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익바. 아 죄송합니다. 편집할 힘이 없네요. 안녕.